안녕하십니까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엑스포롬의 신현대라고 합니다 어, 제가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 다들 뭐 디자인 전문가들 분 계시고 그 사이에 또 강의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과연 여러분들한테서 무엇을 어떻게 오늘 제가 전달을 해야 되는지 상당히 많은 시간 동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 저는 그한 20여년 정도 전시와 컨벤션을 주로 업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이 이번에 강연에 대해서 그 얘기를 듣고 상당히 많은 시간 고민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과연 디자인 분야에서 디자인 전시회가 디자인 페어가 어떤 식으로 좀 앞으로 나아갈 길이 방향이 정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저도 간단하게 좀 이렇게 그 많이 좀찾아왔습니다 저는 오늘 제 강의를 이렇게 구성을 하고자 합니다. 처음에 전시 산업 또는 마이스 산업에 대한 일반적인 그 내용을 제가 조금 전달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제가 나름 찾아봤던 전 세계에 있는 디자인 관련 전시회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좀 오늘 하루 종일 디자인 얘기만 하셨으니까 제가 제일 자신 있는 저희 회사에서 하는 전시회를 하나를 제가 영상과 그 다음에 어떻게 그동안 디자인, 아니, 전시회로서 성장을 시켜왔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아마 제가 했던 전시회를 여러분들이 그 매개체만 디자인으로 바꿔서 조금 생각을 해보신다면 지금이라도 우리나라에서는 훨씬 더 양질의 우수한 디자인 전시회가 창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혹시 마이스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분 많이 계신가요? 오늘 제목이 마이스 산업을 이끌어가는 데 마이스라는 단어를 잘 모르실 테니까 제가 그것 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이스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는 국제회의를 뜻하는 컨벤션이었습니다. 이 컨벤션이 최근에 관광산업, 전시회, 이벤트들과 융복합이 되면서 한 10여 년 전부터 싱가포르, 일본, 태국, 이런 아시아 지역에서 많이 통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미팅, 그 다음에 포상 관광, 컨벤션, 전시회가 어우러진 단어가 마이스입니다. 이 마이스의 중요성은 지난 정부인 그 MB 정부에서도 17대 성장동력 산업의 하나로 지정이 되었고 마이스 산업이 가진 그 부가가치가 상당합니다. 고용 창출과 부가가치를 통한 국부 창출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향후 유망 직종으로 직업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이제 전시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전시회 그럼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아직 전시나 컨벤션, 마이스 산업이 뭐 학문적으로 정립이 된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부분이 어떤 물리적 공간에서 특정 기간 동안 익스비터라고 통칭을 하는 생산자들이나 유통자들이 자기가 만든 유명의 제품을 이제 디스플레이를 하게 되죠. 그리고서 구매자를 대표하는 참관객들과 바이어들과 만나서 거래를 하고 홍보를 하고 서로 간에 정보 교류를 하는 총체적인 마케팅 활동을 말합니다. 용어로는 뭐 오늘 여긴 디자인 페어라는 얘기를 많이 씁니다만 저희가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단어는 사실 뭐 엑시비션 또는 엑스포, 엑스포지션, 쇼, 뭐 이렇게 트레이드 쇼 이런 개념을 많이 사용합니다. 을 페어라는 단어도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단어고요. 이런 전시 산업은 크게 저희가 세 가지 정도로 많이 나눕니다. 일반 전시회로서는 B2C라고 하는 뭐 퍼블릭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들, 그 다음에 전문 전시죠. B2B가 되는 그런 단어에 저희가 뭐 페어라든가 트레이드 쇼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복합 전시회로서 엑스포나 컨벤션, 페스티벌 이런 단어들도 많이 통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전시회의 성격이 과연 뭘까? 뭐 제가 이렇게 아까 미디어에 대한 강의가 있었습니다만 전시회라고 하는 건 현실적으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미디어라고 하는 것은 가지고 있는 정보나 내컨텐츠 자체를 원 사이드하게 푸시 아웃 하게 있지만 전시라는 건 현장에서 익스비터와 어텐더나 바이어들이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제품이라든가 또는 가지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게 됩니다. 그러한 스킨십 과정이 굉장히 서로 간에 비즈니스를 활성화시켜줄 수 있는 요인이 되죠. 또한 일반 작은 중소기업들은 최고의 어떤 유망 바이어들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리소스를 활용해서는 그러한 부분이 어려운데 보통 전시회를 참가하시게 되면 각국에 있는 유명한 바이어들을 만나서 거래선을 뚫을 수 있게 되죠. 또 잠재적인 어떤 고객들도 만날 수 있고요. 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거나 기술이나 정보 습득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럼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현대적 특성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마이스 산업과의 융복합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전시회들이. 부익부, 비익빈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규모의 경제가 작용을 하죠. 큰 전시들은 점점 커져가고 돈은 더잘 벌립니다. 작은 전시들은 훨씬 더 어렵고 힘든 그 서큘레이션을 계속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즘의 전시회들은 철저하게 마켓플레이스, 마켓플레이스로서의 기능이 굉장히 부각이 되고 중점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IT나 제조업 등 이런 첨단 산업들과의 전시회 자체에도 접목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전시회는 마켓플레이스, 어, 저희가 말하는 비즈니스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디자인 전시회는 디자인 마켓으로서의 기능이 엄청나게 강조되어야 되는 거 아니라고, 아,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해외의 유명 디자인 전시회들을 보면 대개가 디자인 전시회 플러스 알파가 하나가 존재하죠. 그 알파가 바로 제가 지금부터 말하고자 했던, 아까부터 말씀드리고자 했던 마이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마이스라고 하는 것이 국제 회의, 포럼, 총회, 뭐 디자인 관련 투어라든지 어느 관광 숙박, 교통, F&B 사업 산업과 연계되어지는 하나의 카테고리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전시회들이 보통 저희가 이제 전시 산업을 직접 주최하는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데에서의 주요한 포인트는 조금 다릅니다. 디자인 전시회로서의 그 관점에서 제가 볼때 아마 전시회들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기 위해서는 전시 디자인 오브제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시회 브랜드 가치가 상당히 중요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전시회에 오신 고객들이 있겠죠. 참가 기업들이 있을 거고 오신 바이어들이 있을 거고 뭐 관람객들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이런 분들이 각자의 그 각자 고유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전시회장에 찾아오신 그 목적을 얼마만큼 우리가 주최 측에서 부, 그 도달할 수 있게끔 만족도를 저희가 맞춰주느냐가 주최자들의 능력이고 사실은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모여졌을 때 고객들이 만족을 하게 되겠죠. 이러한 고객의 만족도가 증가될수록 전시회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점점 많아집니다. 아마 대표적인 게 밀라노 디자인 페어가 어, 여기 계신 디자인 전공하신 분들이 꼭 반드시 머스트어텐드 해야만 하는 전시회겠죠. 가서 봐야 되는 신제품의 트렌드를 봐야 되고 제품의 수준들을 봐야 되고 정보를 공유해야 되고 제가 아는 친구를 만나서 인적 네트워킹을 그 교류해야 되는 장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밀라노 디자인 페어가 전 세계에서 가장 어, 좋은 페어라고 뭐 저희들이 많이 일컫는 얘기가 되겠죠. 전시, 그 디자인 오브제입니다. 뭐 저, 전시회에서 어떠한 구조물을 통해서 오신 분들 또는 참가한 사람들과 일종의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는 부분이죠. 보통 공간적 오브제, 체험적 오브제, 환경적 오브제로 저희가 구성을 해서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공간적 오브제라 하면 뭐 여러분들 그냥 일반적으로... 뭐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해외 전시를 상당히 많이 가보셨을 텐데 전시 부스가 있을 거고요. 설치물들이 있고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편의시설물까지도 모두 다 메시지를 가지고 어떤 하나의 주제의식을 가지고 불어넣어준다면 전시회는 훨씬 더 풍성해지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체험제 오브제입니다 예전보다 우리가 이 체험이라고 하는 기능에 이 전시 주최자들이 이쪽 부분에 상당히 역점을 둡니다. 예전보다는 오시는 관람객들이나 또는 참가업체들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죠. 그래서 웬만한 것에 다 컴플레인도 제기를 하시고 또 다른 기대를 자꾸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지만 이러한 작은 그 디테일한 부분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환경적 오브제입니다. 이거는 뭐 민간인 주체자의 힘으로서 사실 어떻게 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어, 외부의 환경적인 요소가 되겠죠. 뭐 채광이라든가 조명이라든가 며칠 전에 이제 코엑스가 저기 1년 8개월의 그 리뉴얼 과정을 거쳐서 오픈을 다시 했습니다. 근데 이 코엑스가 굉장히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전시 컨벤션 센터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나 해외에 나갔을 경우에는 굉장히 열악한 컨벤션 센터죠. 규모 자체가 3만 6천 스퀘어미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밀라노 이런 데 피에라 밀라노 같은 경우는 20만 스퀘어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프라 자체에서 오는 저희가 열쇠의 조건이 상당히 많다고도 라 보셔도 됩니다. 또 이제 전시의 브랜드 가치죠. 어, 1961년 정도부터 밀라노 전시가 시작이 되었으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이 됐습니다. 그만큼 쌓여진 내공과 브랜딩은 저희 한국의 어떠한 디자인 전시가 개최돼도 따라가기가 상당히 좀 버겁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그 정평이 있는 전시들을 보면 디자인 전시들은 20년 이상 된 내공을 가지고 있는 전시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렇듯 전시회가 가지고 있는 그 브랜딩으로 인한 효과도 어마어마합니다. 가령 저희 사무실에서 저희 회사에서 운영하는 전시회들 중에도 저희가 가장 역점을 두는 부분이 전시회 브랜딩입니다. 이러한 브랜딩을 통해서 어떤 전시회가 가지는 품질적인 가치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전시회 본연의 기능이 중요하겠지만 어떤 다른 이미지라든가 이러한 가치들도 그 전시회가 성장하고 대표적인 전시회로 자리 잡는 데는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고객 만족입니다. 어전시회 나오시는 분들은 참가 기업들은 다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나오실 것 같습니다. 새로운 바이어를 만나야 되고 자사, 사, 자사 상품, 어, 유형이 됐건 무형이 됐건 디자인이 되었건 어떤 구체적인 프로덕트가 되었건 현장에서 보여주고 현장에서 오신 관람객, 그러니까 바이어와 또는 잠재적인 고객들과의 미팅을 통해서 일정 시간 뒤에 어떤 거래를 창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러한 목적이 가장 잘 구현되는 것은 결국은 그만큼 양질의 바이어들을 주최자들이 끌어모아줄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선행이 된다면 전시회를 통한 고객 만족은 점차 제고되겠죠. 이러한 고객 만족이 이루어졌을 때 다시 관람객들은 다시 찾아오고 또 참가했던 기업들은 계속해서 그 전시회에 다시 재참가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세계 유명한 브랜드들을 가진 전시회들을 보면 다 그렇습니다. 미국의 CES라고 하는 유명한 전시회가 있죠. 그 다음에 독일의 MWC, 이런, 아, 저기, 바르셀로나에서 하는 MWC 이런 IT 관련 전시들도 사실은 가서 보시면 엄청나게 이렇게 자그마한 거 하나하나 에 신경을 썼고 20년, 30년이 되는, 오는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레퍼런스를 갖게 된 전시회가 됐습니다. 어 제가 뭐 디자인 전시회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오늘 막 코멘트를 할할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디자인 전문가시고 또 저보다도 더 많은 시간과 공간적인 그 곳에서 많은 시간을 하려 하시면서 전시회를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에서 뭐 가장 좋은 전시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디자인 전시회 중에서 그 밀라노 가구 박람회죠. 어, 이것이 처음에는 가구박람회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확장이 되면서 패션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뭐 BMW도 참, 참가한다는 사진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디자인 관련 분야의 전시들이 점점 점 다른 산업과 콜라보레이션이 되고 융복합이 돼서 이제 디자인 전시회인가 이것이 아니면 산업 전시회인가 구분이 하기 어려울 정도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건 영국에서 개최되는 100% 디자인 전시회죠. 뭐 이것도 저희가 잘 아는 주최자가 하고 있는 전시인데 상당히 좀 컨템포러리 디자인 박람회로 부각을, 아 두각을 맡고 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매종 오브 제파리도 지금 굉장히 이쪽은 생활용품 쪽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전시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시뿐만 아니라 마이스와 연계된 관광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컨셉을 강하게 넣어주고 있죠. 그리고 이 전시가 이제 브랜딩이 잘 돼서 해외를 순회하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5월 달에. 어, 싱가포르에서 한거 하죠.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세비섬에서 프로모션 한국 그 디자인 분들을 상대로 프로모션 했다는 얘기도 저희도 그 뉴스를 통해서 들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아시아 지역입니다.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디자인 위크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이거 다잘 아실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두 번째 이제 도쿄에서 개최되는 뭐 디자이너스 위크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뭐 저는 이거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굉장히 좀 아시아 쪽에서는 정평이 있는 디자인 전시라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국내의 주요 디자인 전시회입니다. 제가 그동안 국내에서 개최되는 전시들을 쭉 뽑아봤습니다. 디자인 관련된 행사가. 연간 우리나라에서 각 지자체에서 개최되는 자그마한 행사, 또 대학교에서 하는 뭐 조, 소규모의 행사들까지 다 따지면 연간 한 40여 개 가까이의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조금 그래도 많이 알려져 있는 어, 그런 전시들을 뽑아봤는데 얼마 전에 킨텍스에서 개최되었던 디자인 코리아 2014 행사장의 사진들입니다. 이 행사가 어떤 행사인지를 저도 어떻게 제가 여러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할 때 말씀을 어떤 것을 드려야 될지해서 한번 자세히 돌아봤습니다. 제가 이따 한번 그분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 이제 서울 디자인 페스티벌이죠. 이것도 얼마 전에 그 코엑스 b 홀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행사를 다시 행사장 가서 자세히 꼼꼼히 들여다봤습니다. 다음은 서울 리빙 디자인페어죠. 매년 3, 3월 4월에 개최되는 행사이고요. 다음 홈앤 테이블 데코 페어라고 하는 행사입니다. 까사 리빙이 주최를 하고 있고 이 행사도 굉장히 생활용품이나 인테리어 소품들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전시고요. 자 이렇게 지금 제가 얼핏 잠깐 설명을 드렸던 전시들이 밀라노 가구 박람회, 런던 100% 디자인, 그 다음에 메종 오브제 파리, 이 세계 3대 전시회들이 가진 강점들을 보시면 저희 나라가 어떻게 향후에 쫓아가야 되겠지, 쫓아가야 할지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언급이 많이 되고 있는 전시라고 볼수 있습니다. 밀라노 가구 박람회 뭐, 여러분들, 아까 런던 100% 디자인 매종 오브제 파리는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요거는 스킵을 하도록 하고 하고요. 그 주요 전시회를 제가 국내 전시회 아까 말씀드렸던 네 가지 다섯 가지 전시회를 꼼꼼히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우리나라의 디자인 페어 디자인 전시회들은 현재 위치가 현재 포지션이 어느 정도에 와 있을까를 한번 냉정하게 좀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디자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디자인에 대한 내용까지는 코멘트할 수는 없고요. 어, 일단 강점을 보면 우리나라가 최근에 디자인 전시회들이 디자인에 대한 대국민들의 인식이 많이 변했고 산업 기반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것은 뭐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국인의 높은 관심이나 참여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 요즘 들어서 젊고 유능한 디자이너들이 많이 출연하고 있다는 건 우리나라 디자인 업계의 어떤 강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비교적 약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은 세계적인 어떤 디자인 전시회에 비해서 굉장히 인지도들이 낮습니다. 그리고 해외 참가업체나 해외 바이어들의 참여율은 어, 상당히 미진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사들이 또 대다수가 B2C 중심의 행사거나 정부의 어떤 성과를 보여주기 위한 뭐 정부 정책 그 홍보용 행사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부분들도 어떤 공감대를 이끌어내기는 많이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기회 요인을 보게 되면 최근에 들어서 아시아 지역에 대해서 이 디자인 시장이 점차 확대되고 있고 서구 지역의 관심도 굉장히 증폭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도 듣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도 이제 앞으로 향후 디자인 분야에 굉장히 역점을 두어서 투자도, 투자도 확대하고 디자인 산업을 확장시키겠다, 성장시키겠다는 라 정책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죠. 또 우리나라 디자인에 대한 관심도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위험 요인으로는 뭐 저희 국내 디자인 기업들의 경쟁력이 아직 조금 부족한 부분도 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실력에도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국내 동종 분야의 전시회들이 너무 많이 개최가 되고 있다 보니까 사실 기업이나 또는 관람객 입장에서도 집중도는 많이 저하되고 있죠. 또 인근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이나 음 중국의 전시회들이 많이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